자칭 날것의 근본이라고 칭하는 베라손이는 본명 배소연으로 1995년생 만 27세라고 해요. 베라손이는 자신의 이름 배와 시라손이를 합쳐 베라손이라는 이름으로 팝콘TV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방송은 날것의 근본답게 주로 새벽에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방송은 음지스러운 분위기가 매우 강하며 직설적이고 매운맛의 드립이 일품이라고 해요. 주 콘텐츠는 소통과 야방, 술먹방, 리액션을 주로 방송하고 있어요. 베라소니를 처음 본 사람들은 문예처럼 소통하며 방송한다고 생각하는데 베라소니는 생긴 거와 다르게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한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편이라 그녀의 방송에서는 많은 외국인 중에 대만인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남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페라소니가 섹시 컨셉 방송을 할때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외국어에 능통했던 페라소니는 2023년 2월경 해외여행 방송 등을 기점으로 시청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일본어까지 잘하는 페라소니는 일본 여행 방송 당시 즉석에서 일본인 남자 3명과 같이 돌아다니며 노는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팝콘TV로 데뷔한 페라소니는 날것의 근본으로 매운맛 방송을 했는데 팝콘 시절 후원을 받으며 얼굴 평가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한 시청자가 얼굴이 아닌 자신의 소중이 사진을 평가해달라고 보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 파일을 클릭한 페라소니에 의해 소중이가 방송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 이후 해당 사건은 얼평 콘텐츠가 아닌 꽃평 콘텐츠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본가인 부산으로 내려가 시 d 로 풍선을 만들어 어머니 앞에서 치어리딩을 하는 날과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에가오 및 매운맛 방송이 컨셉이던 페라소니는 방송 플랫폼사 정지의 아이콘으로 유명한데요. 팝콘TV에서 두 달, 팬더TV에서 두 달, 아프리카TV에서는 무려 하루 만에 정지, 그리고 트위치로 이적하여 4개월 만에 시청자 2만 5천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23년 3월 20일, 1차 무기한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해제가 되고 4월 2일 다시 2차 무기한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무기한 정지 처분은 영구정지와 다르게 언제든 정지가 해제가 될수 있다고 해요 베라소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남자친구들과 맞짱을 떠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고 해요 등에는 이레짐이 타투까지 있는데 괜히 예명이 베라소니가 아닌가 봐요? 그녀는 시청자들이 겨드랑이 제모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정말로 제모를 하지 않고 공개까지 하는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성형수술과 미드수술까지 모두 과감 없이 공개하며 시청자들이 해당 질문들을 할 때마다 귀찮다는 듯이 성형도 했고 미드수술도 했다고 제발 나무의 키에다가 누가 좀 적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법적으로는 돌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결혼을 한건 아니고 예전 남자친구가 징역 가기 전에 양형을 받아주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줬다고 해요 말괄량이를 넘어서 광기 수준으로 날것의 근본인 페라소니 모든 플랫폼에서 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듯 정지가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며 더큰 플랫폼에서 채널을 키우고 싶다고 말한 페라소니는 다른 스트리머들과 합방도 하고 우결 콘텐츠도 찍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날것의 근본 베라소니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수많은 논란들 앞에서도 당당한 그녀의 모습은 멘탈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용